음, 괜찮아. 자 집어넣고 당기면 가위가 들리지? 들리지? 언제 손가락 걸쳤지? 음. 그 다음에 회전 30도에서 45도 사이 30도, 40도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어깨랑 팔 살짝 내쪽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을 당겨지면서 정면. 그 다음에 다시 90도. 그 다음에 배에 보고 회전. 자. 자, 집어주고. 그 다음에 자, 피고 얼렛살 잡고 잡고 자, 두 번째 손가락으로 쭉쭉 눈 느낌이지, 이런 느낌으로 자, 두 손가락 앞으로 들고 자, 그 다음에 다시. 약간 고 집어넣고